와알파 여러분들 드디어 GTBW의 알파이 등장했습니다 방금 뭐지? 뭐야 오늘 핑왜 이러죠? 여러분들이 텔포를 하는데? 아그 어, 와중에 이분 상징 뭐죠? 아니 이 캐릭터 어디서에 봤는데? 제가 여기다가 정착폭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선물이다 자 선물입니다 이거 인터넷 레전드 리모터 스포츠 이중에 보시면은 2인승에 5배 실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해요 167만 5천 달러 얘가 한 200만 달러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재원이 정말로 훌륭해요 최고속도 가속력 굿 게다가 마철력은 최대치 흰색으로 주드 클릭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서버 불안정의 이유는 1번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2번 락스타가 또뭘 건드림 서버에 커피를 쏟았어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디 R8 오메시프 디자인 진짜 예뻐요 자세한 리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했었거든요 위쪽에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배경 한번만 듣고 아 이거죠 나갑시다 여러분들 알파 같은 경우는 와이드바디 버전으로 개조가 가능하거든요 이쪽에 보시면은 데니즈카세트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들어갔으면은 와이드바디로 개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 안내어줘요그렇다면 억지로 열어봅시다 여기 문빈 커스텀을 이용해서 문을 열어주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와이드바디로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놓으시고 내려오시고 지금 일단 무기를 들어야 돼 가만있어봐 무기 무기를 들고 야아쉽다 됐어요 여기 카센터 아저씨를 죽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망치를 들고서 펜더를 두들겨줍니다 이렇게 아 여기는 유리창이죠? 여기 말고 꽝꽝 꽝꽝 꽝, 자한구만 때리는 것보다 골고루 이렇게 자 그리고 엔진도 바꿔줄건데 여기다가 첨가제를 넣어드릴게요 한우색 넷 엔진오일 아 이렇게 경찰이 오는거야? 나쁜 사람들 같으냐고 보시면은 와이드 바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리는 없고요 와이드 바디 안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내고 들어볼게요 허비나 전화 발사 빵이야 여러분들 뒤쪽에 이거 가변 스포일러 아 멋있어요! 이제 레이스를 즐길건데 그럴려면 개줄로 해야겠죠? 넥도플업! 아니, 오늘따라 서버 왜 이러죠? 해주가안 되는데? 브레이크 풀업. 정말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편집이 돼서 나갈 거예요. 다음에 앞 범퍼는 포즈드 슈퍼 스플리터. 그리고 뒷 범퍼는 카본 포커스 GT 스펙. 엔진 풀업.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크롬 스트리트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포즈드 수직 1 0구 그리고 후드는 알스펙 후드. 경적. 스킵.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풀러그 다음에 상징 스킵. 그 다음에 미러는 포즈드 카본 미러. 그 다음에 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그레이스 레드. 활광택.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은 카본 블랙, 드림 색상은 블리츠 브라운, 지붕 루프 핀 같은 경우는 포지드 레이스 핀, 그리고 리치 라인 루프 골라드리고요. 사이드 패널은 또 뭐야 이거? 카본 패널, 그리고 스커트는 매미트 거. 그리고 스플러스키 버스 패션은 가장 낮게. 드랜스미션 프로 커버 장착 완료. 짜음에휠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나머지.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이제 드래그 레이스를 해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핑이 많이 칠수 있어요. 멤버라 보시면은 딩카 제스터 클래식, 페가시, 이그너스, s 8 x s t x 드루페이드 트 o 스 보라보더건 틀렛델파이어 5배 o Prince Pet TV s t a 이트출발 r 트출발 t 트출발 b 트 t 자 r u b a t 와디베스트 t Trubat, Trubat, Trubat, Trubat, t r 구가티를 이기는 모습 1등은 디베스테이트 그리고 2등같은 경우는 아우디 알팔 여러분들이 번에는 모든 기술을 허용 5 0 0구에가 무엇을 준비했다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앞바퀴를 터트린 다음에 속도 버그를 쓰신다고요? 어? 출발! 출발! 와우마이갓 사트! 알팔 뭐야 아직 안나오는데? 까자 디베스테이트 역시나 1등이죠 그리고 2등은 트루페드 트렉스 하지만 지금 따라가고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미사일같은데? 오마이갓 5 0 0구에프오0이구 뭐야 이거 이번엔 제가 옆자리 한번 타볼게요 출발 출발 앞바퀴가 지금 멈춰있는것 같은데 오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게이판이 이게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이! 여러분들 510F도 버그가 되는지 볼게요 먼저 앞타이어를 터트린다아 방탄인데? 타이어는 일반타이어로 그리고 도색을 바꿀거예요 흰색이 더 이뻐요 아이스 화이트 먼저 앞타이어 터트려 빵이야 그리고 옆에도 터트려 앞타이어 두개 터트렸고요 여기를 한바퀴 돌게요 타이어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 떨어졌죠? 양쪽에 이제 휠만 남은 거 확인했으면은, 기어가 1단에서 2단 넘어오기 직전에 W와 S를 동시에 누른다. 그리고 끝까지 누르고 있어야 돼. 알핀 게이지가 빨간색 치기 직전에. 지금! 된 건가? 된 건가 지금? 어, 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엄청 빠른 거 맞죠? 출발. 지금이야! 지금이야! 자. 가자! 가자! 가자와저차 지금 엄청 빨라지는데? 제가 운전석을 기랄리한테한번 맡겨볼게요 자 여러분들 10F는 똑도버그가안 돼요 이번에는 스턴트 레이스 한번 들어갈 거예요 저한테 배팅을 1000달러 플레이 준비 기랄리한테 배팅을 1000달러 이님한테 배팅을 1000달러 출발 타트! 출발 타트 출발 타트! 오 빠르죠? 여기 찍고 한 바퀴 턴! 부스터 밟고 위로 돌아요 이렇게 위로 돌아서 내려오시고 어 뭐야! 어 지금 뭐야! 아니! 맵! 맵! 맵! 맵! 맵! 뭐 이거 뭐야! 어 지금 속도가 K판을 뚫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점프하시고 올라오시고 내려오시고 까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위쪽!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하시고 날아오시고 뒤쪽으로 안바퀴 돌아서 안바퀴 돌아서 나이스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자, 일단은, 인님. 잠시만요, 여기 재밌는 게 있네요. 오, 오 좋다, 됐다다. 이제부터 제가 차를 갈아볼게요. 과연? 과연? 들어간다! 가잇! 가잇! 갈리자! 갈리자! 갈리자! 과연? 가자! 아잇! 사람 살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갈갈이 스타트! 가잇! 제가 이제부터 속도를 맞춰서 여기 옆으로 지나갈 거예요. 자, 옆으로. 옆으로. 속도를 맞춰서. 옆으로. 속도를 맞춰서. 지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성공! 페가시, 이그나스! 날짜 성공! 이그나스, 성공! 자,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